예 일전에 백복도를 한번 했었죠 오채 백복도 다섯 가지 색깔을 넣어서 복을 백0가지를 쓰는 것 그런데 최근에 어떤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조금 더 크게 백복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백복도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고전문자자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그 상향문자의 마음이 다 드러나죠 아들자자 같은 경우 이렇게 수많은 아이의 모습이 귀엽게 있죠. 이 자전을 찾아보다 보면 너무 너무 재밌어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 글을 문자,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너무 너무 신비롭고 옛 사람의 마음을 추적할 수 있어서 좋죠. 요즘 참 자전 찾는 일이 드물죠. 맨 뒤에 본부수세기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복자는 사획 즉고일시 변이니까 722쪽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어, 맞습니다 백복자. 맨 먼저 나오는 것은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갑골문부터 이렇게 많은 글자가 있으니 다행히도 저는 백복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문 이런 식으로 총 나와있죠. 그것도 금문도 어디에 새겨진 거, 뭐 진나라 시대 거, 어디 거,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걸 찾은 지가 오래됐어요. 뭘로 찾느냐면 PC 자 PC로 찾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네이 창을 띄워놨습니다 이 아저씨께서 참 고마운 아저씨예요 이분이 이 많은 글자를 한자를 다 자전별로 모아 놓으신 거 있죠 어, 제가 지금 복복자를 이렇게 다른 글자를 쳐도 되고 복복자를 한번 치기 전에 다른 자부터 한번 볼게요 덕자를 해볼게요 덕 한 자를 누르고 여러분도 이거 서예 하시는 분이라면 활용한 참 좋아요. 덕이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는가 볼까요? 나왔습니다. 아, 오 <웃음> 재밌네요. 아름답고 사람 눈 같죠? 이건 더불어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밝은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심도 들어가 있죠? 그렇게 서로 베풀고 보아주고 하는 것이 덕이었던가? 대략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복자를 찾아 볼게요. 지우고, 복, 한자. 제일 위에 뜬다는 건 가장 많이 이걸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색, 자원, 자의 근원을 찾아 봅시다. 와, 이거는 뭐 자전보다 더 많이 떴네요. 갑골문이 174개나 있어요. 하나같이 다르죠. 그러나 맥락은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갑골문이 끝나고 나면은, 금문이 나옵니다. 브론즈 캐릭터스. 금문이란 것은, 소시라든가 종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다 새겨서 오랜 세월이 흘러간 어떤 그런 문자체입니다. 그래서 좀 둥글둥글해요, 여기는. 갑골문에 새겨진 것은, 갑골이란 것은 거북이 배쪽 껍데기라든가, 소의 어깨뼈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칼로 끌로 팍박 새기는데 좀 칼맛이 난다고 할까? 예리하면서 뚜둑뚜둑 부어지는 듯한 그런 맛이 있어요 금문하고 맛이 다르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문회자 설문회자는 이제 허신이라는 대학자께서 모든 전설을 다 찾아가지고 근원을 밝혀놓으신 책인데 이분이 밝힐 때만 해도 갑골문을 발견하지 못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 깊은 의미까지는 몰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 그 정도까지 해 놓으신 건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역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서통 그 후로 수많은 또 작가들이라든가 청나라 시대라든가 그런 분들이 약간 창조적인 맛을 더해서 만들어진 어, 채들입니다 이게 갑골문 갑골이에요 거북이의 배껍데기 거북이입니다 이의 송곳 같은 걸로 찍찍 그은 거죠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전쟁이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뭐 등등. 그리고 구워가지고 쩍쩍 갈라진 걸 보면서 점을 치고 했던 것이죠. 나라의 운명을 보고 흉년이 되겠는가 말겠는가. 자, 이 복복자를 가지고 어, 이 자료, 이 자료, 그때그때 그때 이제 제피 닿는 대로 작품을 할 겁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갑골문에서 이 모양은 도대체 공통점은 뭔가? 자, 이공통점을 한마디로 이것은 술통입니다. 이게 뚜껑이에요. 옛날에 술통은 밑바닥이 평평한 것보다는 이렇게 뾰족한 빗살무늬톡이 아시죠? 이렇게 이런 어떤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거죠. 술통을. 그래가지고 물이 뚝뚝뚝 밖으로 받을 수 있게. 자, 요거는 뭐냐면 은 제사상입니다.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 를 올릴 때즉 추수하고 감사 올릴 때 내년에 풍년을 기원할 때요건 손이에요. 손으로 술통을 제사상 위에 올린다. 두 손으로 올린다. 두 손으로 제사상에 올린다. 이제 감이 다 잡히시죠? 제사상, 술통, 손. 이좀 다르죠, 이것은? 가끔 이런 다른 말에 있어서 재미있는데 이건 집입니다. 집에서 집에서도 제사 지내니까 이것도 술통. 뭐 이건 손을 생략한 거겠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고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감사, 수확, 즉곡물로 술을 빚었으니까 포도처럼 동양에서는. 고량주, 그 술을 빚어서 먹으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내게 다가올 것을 기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주문하는 행사였던 것이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진 채로 오채백복도에 조금 더큰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